발 등을 잡고 있죠. 여기가 늦골이에요, 늦골. 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경추라고 소화기 라이머건걷고 있는 거야. 늦골 잡아줘야지, 같이. 여기가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1번, 2번. 리듬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동작이 달라져요. 3초 시옷도안하지고다 네, 한번 잡아주고 가동범을 체크하고 가야 된다 무조건 이렇게 가다 5분 보이 그 여기 중심이 X장으로 힘을 주면서교차장로 찾아야 돼. 그냥 땡겨야 돼. 그대로. 그, 수건에 정확하게 가서 칠 거야, 지금. 응. 음. 그럼 이게 여기까지 안될것 같으면 여기까지 피는 것 같아. 이렇게 피면 어때? 훨씬 가동한 거면 다 나아지지. 그, 울세는데. 다시, 잡아놓고 다시. 그대로 하면은 약간 빼야돼. 이렇게 나오지. 응. 이걸 필려고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다시 잡고, 내려. 이 상태에서 나오는 거야, 이 상태에서. 이거 포인트 1, 2포인트야. 킹크레이 응. 그래. 하나. 수정로 그대로 올리는거에요 금을 잡고 는게있 잡아서 다시 땡기는데 올린다고 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때려주고 그대로, 그대로 치우면서 밖으로 나오면서 그래서 손이 꽤 안좋잖아 손이 네. 꽤 안좋잖아 그대로 하나 둘 세트한테 늦고 잡을 때 이렇게 잡아줘야지 응. 칼질을 해주라고 여기서 칼질을 해줄 수 있잖아 이쪽으로 다시 가야되는 이유가 뭐야? 그치. 여기서 한번더 당길 수 있는데 어? 하나 둘 여기를 당겼다고 했을 때 당겼지 응. 그럼 여기는 못 당겨? 그대로 막상에 공수가 있다고 이렇게 이 응. 방향으로까지 고개의 자세를 여기 왼쪽으로 놔두고 밀고 한거야 그리고 이제 골반 당겼지? 응. 밀고 땡기고 있잖아 응. 그럼 단전 쭉 치면서 하나 둘셋 당할 때여기가 같이 때줘야돼 이렇게 응. 여기를 흔들어 줬으니까 반대로 다시 흔들지 말고 흔들고 다시 그냥 잡는거야 으 응. 응. 하나 둘셋그 다음에 어깨 하나 허벅이는팔 필요가 없어 그냥주먹으로번으로 하나 힘을 하는게 아니고 목으로 가야지 하나 음. 그럼 내 오른쪽 다리가 같이 붙어져요 2 어떤 분의 연락처 정보를 3 4 5 다시 듣고 그대로 접어 왜 50견이 있거든요 하나 둘셋넷 약간 벗기겠지만 살짝 하나 둘셋 삼초 다시 하나 둘셋 기대에 올려서 한번 바로 올려서 하자 보죠 하나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밖에 안 나와요 지금 또 다시 눌러 힘 빼세요 그냥. 그냥 힘 빼시고 힘 빼세요 하나 m mm h -hmm.